사과해! 부모를 버리더라도 여자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자 이제 여러분 항마력이 필요한 순정만화 어쩌구 저쩌구 월드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자, 키스마크로 변신! 여드름 키스마크로? 와 이거 진짜 역겹 이거는, 이건 한마리 문제가 아니라, 이거 좀, 이건 위생의 문제 아니에요? 이거 좀 디스커스팅 한데? 뭐야, 이거. 이제 슬슬 내 식사 시간을 가져볼까? 어? 나는야, 늑대라네. 응. 음. 야, 이거에 비하면 약하다, 그죠? 어. <웃음> 그림체 옴잖아. <웃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어, 근데 나 이거 어느 작가님인지 알것 같기도 해. 약간 그캐시 작가님 아닌가? 나는 필이 자르러 왔어. 다시는 이런 사랑 내게 없어. 이거는 한유랑인데? 그쵸? 이거 한유랑 그림체 아니에요? 한유랑 아니면 황미일인가 그 사람인가? 그분들 거 아니에요? 그쵸? 가면 속의 사랑 아닌가요? 제목은 모르겠어. 그림체가 딱그 그림체인데? 허어... 근데 이게 이게 진짜 명장면 월드컵이니까 이게 좋나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네요. 그죠아 귀연이 소설을 만화로 그린 거라고요? 진짜요? 어이 거기 새끼 고양이! 귀여워해주지! 와라! 뭐야? 이..이 이 뭐냐 이거.. <웃음> 존나 웃기네 씨발 <웃음> 아니 이거 고양이 가지고 고양이 놀아주던.. <웃음> 아니 이거 고양이 놀아주던걸로 <웃음> 와라! 이러고 있네 X발 <웃음> 존나 웃기네 리얼 이거 진짜 개웃긴데요? 오이 오이! 나의 귀여운 설탕과자를 데리러 왔다! 존나 웃기네 씨. 발 개웃긴데 그러면 이거 중에는 뭐가 괜찮느냐? 음, 제가 보기에 명장면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뭐냐면은 솔직히 어이 아기 고양이 막 이런 말 있지? 아기 고양이, 어 이런 말이 사실 원래 그 순정 만화의 그 약간 좀 뭐랄까 클리셰적인 명장면이라고 해야 할까? 좀 그렇거든요. 응? 아, 근데 또 이거 조금 굉장히 어 박빙인 게 귀여운 설탕 과자? 야 이거 좀 참신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아기 고양이가 아니라 새끼 고양이라 조금 아쉽네요. 귀여운 설탕 가져러 갑시다. 음. 왜 뽀뽀를 10번밖에 안 해주는 거야! 나는 10번으로 잡을수 없어! 100번 해줘! 요가! 어? <웃음> 야! 이거 뭐야? 요가 키스! 이거 뭐야? 존나 웃겨, 씨 이거 뭐야? <웃음> 이거... 이거 약간, 이거 약간 오늘 1등 각인데요? 인정하시나요? 어, 이걸로 가자. 존나 웃기네, 진짜. 내가 네팬티가 되어줄게! 저 또라이냐, 진짜? 내가 널 따뜻하게 해주고 달라붙어 있을게 야 팬티는 별로 따뜻하진 않아 XX나. 덤벼라 어째서 더듬거리기만 하는거냐 그냥 더듬거리는 것이 아니다 사랑을 담아 만지고 있는 것 이것이 애무다 음, 이게 좀 세다 그죠? 어 이게 좀 세네 사과해 부모를 버리더라도 여자를 기다리게 해선 안되는거야 불꽃페륜이래 존나 웃기네 진짜 여자를 기다리게 하다니 그러고도 남자야 어, 이게 좀 약간 명장면 같네요 그죠? 이 물고기를 봐야, 암컷이게, 수컷이게? 어? 뭐지 모르겠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맛있으면 그만 아닐까? 조, 좋다고요? 저 여장남자가 좋아요? 아 이거는 약간 이 왼쪽이 약간 시대의 참남성인데 아, 뭐랄까, 이 오른쪽이 약간 뭐랄까 맛있으면 그만 아닐까? 저게 완전 명대사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장남자가 좋아요, 여장남자를 보면서 맛있으면 그만 아닐까라고 하기에는 여장남자 맛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논리적으로 탈락입니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이 킹리적이네요. 그죠? 음. <웃음> 화려한 쿵푸. 이거 완전 싼 명장면 아니야. 이거 짤로 존나 많이 돌아다니는 그 명장면 아니에요. 이거 완전. 이거 교미 예정 뭐야. 태원 축하합니다. 지금 심정은 과로라고 하던데 이제 괜찮으십니까? 앞으로 예정은요. 오고지 사쿠야씨. 지금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뭔가요? 섹스! <웃음> 아 존나 웃기네 와 이거 진짜 막상막하다 와씨 어떡하냐 근데 뭔가 이거 만화 명장면이니까 이걸로 갑시다 아와 이거 완전 명장면 아니오 난 슬프텐 힙합을 들어 어? 난 슬프텐 힙합을 해야 뭐야 응? 들어가 아니고 한글자인데난 슬플텐 힙합을 해 이건가? 그리고 나랑 한번 자본 여자는 다른 남자하고 못자거든 딱히 안 그래 보이는데, 그죠? 야 아, 힙합을 쳐, 아, 그치 이거 그 천기영 작품 아니야. 근데 이거 약간 좀 약간 웃긴 짤로 많이 쓰이지 않아요? 아무튼 근데 이거 진짜 명장면. 왜냐면 나 이거 안본거 같은데 이거는 본적 있거든. 얘는 뭐, 웬 듣고 뭐, 누구지? 아, 이거 보고 지네 복근이란 거구나. 이게 뭐냐 진짜? 하나, 둘, 셋. 넷 존나 웃기네? 근데 이거 보고 이거 보니까 남자 길이라서 안 된다면 내가 여자가 되면 되잖아. ᄌ <놀람> 여정 <놀람> 안 해요. 더럽네요. 이게 더 낫다. 이게 더 웃기네요. 눈빛만으로 가게 해줄까? 너를 지옥으로? <놀람> 베일군을 좋아해. 나랑 사귀어줘. 미안. 나 엄청 좋아하는 사람 이 있거든. 누구? 나. 오. 이거, 이거 좀 그럴싸한데? 근데 진짜 약간 좀 임팩트가 있는 건, 임팩트가 있는 건좀얘 아닐까? 한마력은 이게 더 필요하겠지 그죠 응. 넥타이 거지가해놓고 <웃음> 간단하군 어? 뭐야 이거? <웃음> 뭐야 이거? <웃음> 아니 미쳤나 <웃음> 아니 왜 SMG로 <웃음> 저격을 하고 있노 여러분 우리 오버워치 다 봤잖아요 위도우메이커 총 봤잖아요 에? 저격수 총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손부한총 가지고 갑자기 무슨 저격을 하고 있노 응. 총도 잘못 잡았는데요? 그니까 <웃음> 아 존나 웃긴데요? 죽어라! 하쿠론! 그러고 얘가 죽었다고 한다. 난 밥은 오므라이스만 먹어. 술은 맥주만 마셔. 아, 오므라이스 먹고 싶다. 변하는 건 무조건 싫어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나랑 사겨. 뭐지? 이 ㅂ 는 뭐라는 거지? 진짜? 이 ㅂ 끼으로 갑시다. 리버스 변다.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야? 존나 웃긴데? 이거 뭐야, 이게? 와, 이거 여름이라서 시원하게 깎았나 보다, 그죠? 사랑이 달콤하다고 한 새끼들은 다 죽여버릴거야! 씨발! 심장에 다이너마트가 터진것처럼 너덜너덜하게 아프잖아! 존나 이게 웃기는지 웃나 웃기네. 리버스 변발은 약간 이 캐릭터의 영혼이 나간 눈이 약간 말해주네요. 얘가 주문한건 이 머리가 아니었나본데? 아 근데 얘가 너무 임팩트가 강하다. 어? 아, 얘로 갑시다. 어 얘가 이제부터 내 깔이다. 블랙으로는 짱에 깔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도록! 아니 이거 대사 쓰면서 안웃겼나? 방금 뭐 읽으면서 도 존나 허웃음지였는데 그럼 조심히 들어! 됐으니까 가만히 있어봐! 설마 이상한 키스! 감자튀김 머리에 붙어있었어! 어? <웃음> 아니 존나 웃기네? 감튀 먹고 싶다! 그러니까 그걸 왜 먹어? 더럽다! 아 진짜 되게 막상막하다 다들 어떡하지? 저진 머리 감자튀김 맛집인가 봄 볼수록 어이가 없어서 존나 웃기네? 얘로 가자! 어 이제 16강이네요? 둘다 그냥 좀 그렇네요. 그죠둘다 아까 블랙 울프짱 막 이런 거 보고 오니가 좀별론디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지 딩동댕동 척척 박사님 가르쳐주세요 딩동댕동 아씨바 이거네? 바보랑 감자튀김! 바보좀 임팩트가 약해! 어? 아! 아, 눈빛 또 나왔네요. 어, 아, 야 압출을 이길 수 없다. 어, 신개념 여드름 압출법. 아, 진짜 존나 더러워. 저거 1등, 1등 예약이야. 더러워. 4강. 야, 이거 요가, 요가도. 하, 요가도 여드름 압출을 이길 수 없다. 야, 이거는. 이거는 여드름 압출 1등이다. 어, 진짜. 어? 짜르르님 죄송합니다. 들어가세요. 야, 진짜 더럽다, 더러워. 이걸로 여드름은 키스메크로 변신? 뭐래 이나 더러워 저 남캐가 빨아낸 건 먹었을까요 아니 저기요 저기요 먹은 거 올라오니까 책임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책임지세요 에? 저는 책임 안 집니다 네.